고객과 함께 영원히 동반성장한다는 기업 정신으로 꾸준히 노력해온 토에버 토에버는 지난 20여 년간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승 발전시켜 고객들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끊임없이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유통 시스템인 리빙 앤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리빙 앤 비즈니스는 소비가 소득으로 전환되는 무한한 성장이 잠재된 비즈니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대두되는 빈부격차, 경제 빈곤, 취업난, 건강과 같은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리빙 앤 비즈니스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며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L&B, 생활이 곧 비즈니스다! 우수한 상품, 현명한 소비, 차별적인 혜택, 동반성장 20년 상품 개발 노하우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건강, 뷰티 분야의 6개 브랜드 150여개 제품을 유통하는 투에버 시대적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건강기능식품과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그외 소비자들의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 유통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롤프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피부를 관리하는 피테라피가 적용되었습니다. 독자 처방의 500달톤 이하의 저분자 펩타이드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속부터 자연스러운 광채와 피부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세대 롤프 뉴바이옴은 1095일 720번의 실험 3 5회 외부품평단평가와 전문연구원의 연구 및 피부 전문가들의 실험을 통해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는 진보된 리얼 펩타이드를 완성하였습니다. 진보된 피부과학의 결정체인 롤프 펩타이드 성분의 효능효과는 피부 광채개선 피부 보습개선 피부 표면 멜라닌 개선의 효과와 팔자주름 감소, 안면 리프팅 개선, 피부 밀도 개선, 피부 탄성 보건력 개선의 효과가 피부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뷰티 전문 칼럼 얼로어에서 실시한 품평단 평가에서 소비자 사용 만족도 99.5% 재구매 의향 및 지인 추천 의향에 대해서도 96.2%로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KCAI 한국소비자평가기능성화장품 부문 1위와 한국모델협회의 공식지정화장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구스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구스는 좋은 원료가 좋은 상품을 만든다라는 기본 원칙과 진리를 담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엄선된 원료로 국내 최고 기업의 GMP 시설에서 제조되어 효과와 효능, 그리고 안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믿고 섭취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구스는 출시 이후 브랜드 누적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다시 찾는 상품, 꼭 챙기는 상품으로 수많은 애용자들로부터 검증된 브랜드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홍삼의 프리미엄화와 대중화를 꿈꾸는 국내산 브랜드는 홍삼에서부터 현재 흑삼에 이르기까지 품질력이 업그레이드되어 왔습니다. 국내삼 흑삼은 삼의 사포닌 효능을 높인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삼의 인체 유유 물질인 사포닌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9번을 찌고 말리는 구증구포 방법의 흑삼을 주원료로 하여 인삼의 열매인 진생베리 및 10여군의 한약재 등이 부원료로 첨가되었으며 과학적 배합을 통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 흐름 개선, 항산화 효과, 갱년기 여성 건강 등의 효과와 효능을 많은 소비자들이 경험하고 극찬하고 있으며 리빙 앤 비즈니스 최고 인기 상품 중 하나입니다. 유효물질 사포닌의 함량 기준치를 비교해 본다면 선택은 국내 3입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협업하여 개발한 콤넥스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을 통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약알칼리수, 살균, 소독에 좋은 산성수, 일반정수 등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하며 4대 위장 증상인 만성설사, 위산과다,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 발효와 같은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식약처가 인증한 2등급 의료기기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을 닮은 친환경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버디는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세제 등의 퍼스널 케어 및 생활용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자연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코버디는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EWG 그린 등급의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브랜드입니다. 매일 착용하는 의류에도 건강과 미용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에너지를 입다라는 컨셉으로 기능성 이너웨어 브랜드 에너린을 개발하였습니다. 150년 역사의 글로벌 화학기업 벨기에 솔베이사에서 개발한 이만화 원사는 일반적으로 원적외선 방사물질을 코팅하여 몇번 세탁하면 효과가 줄어드는 방식의 기술이 아니라 원적외선이 다량 방사되는 광물을 원사에 직접 주입하는 특허기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원적외선 효과가 유지되도록 개발된 하이테크 스마트 섬유입니다. 착용시 체온조절기능 51% 향상 젖산축적 33% 감소 피부 미세혈액순환 92% 증가 피 r 지방 11% 감소 피부탄력 8% 증가 효과가 세계적 임상전문기관인 코스모사이언스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임상을 통한 논문에서도 혈액순환 증진과 여성의 체형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행사의 항공우주복 및 스마트 신소재 섬유로 관심 받으며 2014년 ICIS 스마트 어워드 섬유 부분에 선정되었고 산업계에도 다양하게 적용되며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류에도 고가의 이만화 원사를 다량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함유량이 제한적입니다. 애너리는 특허섬유 이만화 원사를 90% 이상 함유되었으며 심리스 공법으로 제조되어 착용 시 답답함 없는 착용감과 몸매 보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은 모바일 쿠폰을 통해 국내 유명 백화점, 온라인 몰,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 등 리빙 앤 비즈니스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합리적인 소비 환경 제공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소득으로 전환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고수익으로 이어지는 리빙 앤 비즈니스의 확장 방식과 수익창출 시스템, 20여 년의 업력이 증명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토에버는 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유통구조와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빙 앤 비즈니스는 일반적인 직접 판매 업체와는 달리 소비 혜택과 후원 활동에 따른 보상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소비 혜택의 첫 번째인 지맘 서비스는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묶어놓은 원 플러스 원의 개념을 벗어나 누구나 필요한 상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구매하더라도 세트 할인이 적용되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빙 앤 비즈니스는 다양한 소비 생활이 L&B n 카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L&B 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지맘 존에서 사용 가능한 GV로 정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L&B 카드 사용 혜택은 지맘 서비스를 통한 반값 소비생활과 소비가 소득으로 전환되는 L&B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리빙 앤 비즈니스의 이상적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유통방식은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계 통계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21년 기간 총 1184개 업체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오는 회사는 약 11%인 129개 회사뿐이며 이중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회사는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지속 가능한 업체를 만나는 일 또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2000년 출범한 투에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은 물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직접판매협회의 부회장사를 여기한 회사로 20여 년의 업력이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증명하였습니다. 투에버의 보상 시스템은 회원들의 추천활동과 후원활동에 따른 보너스를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으며 추천 보너스와 팀 보너스 그리고 리더 보너스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인 추천 보너스는 본인이 직접 추천한 회원이 실적이 발생할 때마다 12%의 보너스가 지급되며 추천 2대에 대해서도 회원 실적에 대하여 BM 직급 3%와 마스터 이상 직급 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 보너스는 후원하는 팀의 실적에 따라 소실적 보너스와 대실적 보너스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소실적 보너스는 하위 라인 실적 중 가장 큰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의 실적을 합하여 6%에서 12%의 보너스가 지급되며 대실적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소실적에 국한된 보상의 범위를 대실적까지 확대한 보너스로 하위 라인 실적 중 가장 큰 라인의 실적에 대하여 인정 범위 내에서 2%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2일 이상 리더 지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 보너스는 반기간 회사 총 실적과 실적 구간별 지급률에 따라 전체 보너스가 결정되고 참여자 수로 나누어 보너스가 지급되며 소그룹 실적에 비례하여 중복 지급됩니다. 혼자서 천명의 회원들을 만드는 일은 많은 어려움과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리빙 앤 비즈니스 소비 경험을 두명에게 전달하고 그두명이 또다시 두명에게 전달하며 매월 배수로 커진다고 가정하면 9개월 만에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 500명 정도의 두 그룹에 속한 회원들이 매월 10만 PV 생활 소비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추천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약 700여만 원의 팀 보너스가 발생됩니다. L&B의 비즈니스는 이와 같이 지수 함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삶은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학원을 하나 더 보내거나 매번 마음은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매년 1회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을갈수 있습니다. 만약 매월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꿈꿔왔던 차를 바꾼다거나 더 아늑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매월 500만원, 10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리빙 앤 비즈니스는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집단 지성 효과를 통한 생활이 곧 비즈니스가 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을 꿈꾸고 있습니다. 리빙 앤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와 경제적으로 자립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생활이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 리빙앤비즈니스 투에버